그래서 이제, 이제 기초적으로 넘어가고 코를 골며 자는 사람을 보고 곤이 잔다고 말하던 때였죠 는잘 그랬죠?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면시 호흡이 원활하다면 호흡의 소리는 나지 않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목젖이 늘어지거나 편안 쳐지며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 이곳으로 공기가 지나면서 주변 구조물의 진동을 일으키는데 이 소리를 코골이라 한다. 결국 호기 방해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 코골입니다. 이 증상이 코골. 결국 코. 아, 여기 이이 구간 결국 은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소리가 날까요? 나, 아니, 이게 좁아지면 소리가 나는 이유가 전혀. 이게 여기 있을 때 소리가 안나거든요 기도가 막혔는데 소리가 어딨을까요? 어디 때. 쫄리는것같은 휘파람을 부르려면, 후,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좁아질수록 소리가 나죠. 그게 그 베르누의 정리라는 물리학 법칙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 여기서는 넓잖아요. 여기 병목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 밀도 또는 압력이 10이라면 여기는 이게 압축이 되면서 이게 뭐 10분의 1로 증가한 거잖아요 10분의 1로 증가한 거. 그 10배. 어 이게 10일 때 여기는 아 10분의 1로 줄었다면 압력이 10배가 증가한 거예요. 압력이 높아졌다가 또 다시 여기가 다시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밀도가 세고 어, 압력이 높다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여기서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가 여기를 닥다닥닥다닥 다다다, 떨게 고루 소리가 나갑니다. 어, 파랑 소리, 어, 방부 소리 <웃음> 어쨌든 이 소용돌이가 발생할 때는 결국 병목 현 병목 지점으로 통과했다가 갑자기 어, 난기류가 발생할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아, 진동 소음이 이제 그것도 이제 파동의 일종입니다. 마지막으 기도 전체가 막히며 호흡 정지가 오기도 하는데 한 시간에 다섯 번 이상 숨이 멈출 경우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된다. 축신. 군복. 1 시간에 다섯 번이면은 일 시간을 잔다고 치면 서른다섯 번. 서른다섯 번 동안 잠을, 잠이 깨는 거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2 5서른번 동안 깊은 잠을 못 들어가고 계속 뭔가 방해를 받는다면 꽤 심한 거거든요. 근데, 어, 병원 가면 이 정도는 환자 취급도 안 해줘요. 한시간에한 30번 나와야 이게 진짜 중증이 나이 났고 뭔가 빨리 하라고 하는데 또 일반인들은 내가 30번인지 100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위기감을 안 갖죠. 근데이 원리를 알고 가면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생각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잘 기도가 막히면서 생기는 수면 무거웅증이 산소공급을 방해저산소증은 저산소증이 반복되면 각성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 신경계가 더욱 흥분하면서 신장 박동이 빨라지며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한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손상되면 신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다 수면 부호흡증이 극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입니다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혈압이상승하면서고혈압에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부종력의에서도이중다 교감신경계가 흥분할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이줄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